언제 갈수 있어요? 받트링건없나요 네. 제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런 같은 경우는 도착까지는 무조건 약7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니까. 그래 바로 호텔로 운영을 할수서 이게 이게 좋은 일인가요? <웃음> <웃음> 이게 좋은 일이었어요.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웃음> 다항에서 <이제> 삼성으로 <웃음> 불린다는 네. 계열사의 호텔인데요. 너무 좋다. 저희 배고플까 봐 이렇게 라면이랑 김치도 준비해 주셨어요. 싱가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체크인 했는데, 방이 너무 좋아요. 엄청 넓죠? 코니워디 투어 기념으로 이미니바 한, 한번 무료로 주신대요. 저는 이렇게 체크인을 완료했고, 내일 골프를 좀 일찍 시작을 해요. 잘치워오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람들이 오늘도 항상 느끼지만이 허니블링 투어 오는 분들은 다 성격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처음 온 분들이 막 친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여행의 힘이란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 오. 굿모닝. 날씨가 너무 좋네. 좋네요. 좋네요. 와 차입니다. 오늘 일정은 음식 먹고 필드 갔다가 마사지 가고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특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럼 패키지 식당이랑은 다른 데에 이제 특식으로 예약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여행사랑 이제 계속해서 같이 하는 이유도 보통 여행사 상품같지 않은 정형적인 패키지 상품같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번 코스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1기에 같이 와준 경란이랑 오다 믿고 있었다 경란이 네, 배대표님 아, 네, <웃음> 오늘 저희는 여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예정인데 와 진짜 너무 좋다 언니 오늘 날씨도 너무 좋지 언니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진심 <웃음> 라운딩 전에 10분 20분 밖에 시간이 없어서 쇼게임이랑 어, 드라이빙레인지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가용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반절반절 나눌건데 쇼게임을 하고싶으신 분들은 왼쪽 드라이브, 드라이브. 사실 하신분들은 오른쪽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칩을 드릴 건데 남성분들은 이제 드라이버 다 자꾸 죽는다 반대로 두고가 걸린 확률이 더욱 열이 나아요 시작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음. 법률에 대해서 물어보시려면 나야 아, <웃음> 싸다 가만히 많이 챙겨, 많이 챙겨. <웃음> <그치>? 미역국인데? 오 <웃음> 라면 <웃음> 그래서 구매시켰는데 고수 들어있는거 빼고 맛있어요 감튀가 진짜 맛있고 가격이 6,200원 정도 그리고 여러분 맥주가 찐 맛있습니다 와 이어 시작이에요 여기 캐디님 캐디님 이렇게 두분 되세요 이번에 이거 가지고 왔어요 굿샷 캐디님이 이렇게 다라이를 봐주시래 대박 버디님들 이만큼가다 보기? 우와 나 보기다 <웃음> 아, 버디님 버디, <웃음> 버디 3명 이어가지고 버디님 세명와 멋지다 여덟 분이다 와 이게 엄마야 저희 오늘 첫 번째 일정 영사에 왔습니다 <웃음> 결혼 기념일인데 오셨어요? <웃음> 음~~ 엄청 크다 오~~ 음 찰칵 이번 <웃음> 점심은 여기서 반쎄오 먹었습니다 여기가 반쎄오 맛집이라고 해요 다이어트. 어, 제가 드린 거 벌써 이렇게 타드시는 분이 있다고 요 저희는 밥 먹고 콩카페에 왔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지금 경미언니가 엄청 맛있다고 음. 안 먹었으면 후회할 또... 뻔했다며 타운 <웃음> 테이버에서 오고라 맛있겠다 이게 람고스틴이에요 이거 근데... 서비스마스 랑고타 진짜? 여기 제 가방이랑 비슷한 가방이 있어요 어떤가? 아 어, 네, 하나에 지금 쿠션이 나는데 아 네. 까요 네. 오케이, 디비. 아, 오케이, 가면 은 오케이. 찜까 <웃음> 어, 이거 진짜 활용도 높다고. 잘 어울립니다. 잘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아, 저희 호이야났어요. 용준이가 500번 말했던 망고스 팀. <웃음> 엄마는 막 그랬잖아. 엄마는 막이가이님이 사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가이드. 님 아, 맛있게 드세요 괜찮저요 사랑해. 먹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그냥 휴게소야! 힘고스틴 아나로 행복한 우이들든예 아, 왔는데 안... 진짜 너무 예뻐. 여기가 정해하서 제일 좋은 이라고 진짜. 아, 와, 호이아나 호텔이 진짜 좋은데, 여기서도 스위트룸 중에서도 더 좋은 스위트룸을 또 보여드릴게요. 오, 아, 와. 아니, 무슨. 진짜 대박. 아, 뭐야, 객실이? 이건 어떨까? 와 진짜 대박이다 <웃음> 대박. 화장실 진짜 여... <웃음> 제가 지금 마린 곳이에요 아니 제가 그래도 여행은 다녀봤잖아요. 근데 여기 진심으로 제 손에 한세 번째로 꼽히는 로비에서 들어올 때부터 진짜 너무 좋았는데 저 대박 <놀람> 오늘 저녁식당 <놀람> 바이바이오 <웃음> <놀람> <놀람> <놀람> 와 40개 <맛있게> 사셨대요 <놀람> 또 아니요. 들고 와주셨어요, 그, 미란님이 그, 제가 찍어드릴게요, 지금 <웃음> 사연하고 있는 거를 아, 이거 제가 편지를 스 네, 아, 써서 드릴게요. 네, 그래도 이스쓰기 네. 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입니다 오늘은 호이아나 골프클럽에 왔고요 여기 지금 잠깐 봤는데 진짜 구장이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저한 미국에 온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투어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 해주신 게아 날씨 운이 진짜 따라줬다. 왜냐면 첫째 날에도 시원하게 너무 잘쳤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하늘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아 날씨 운이 너무 좋다. 나는 역시 나이요다아 그리고 제가 동남아 골프 여행 을 왔기 때문에 이 잠스트 암슬리브를 이거를 챙겼거든요. 근데 제가 첫째 날부터 써봤는데 와 진짜 이게 그 체온 유지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암슬리버 원단이 피부 온도에 반응해서 이게 더울 때는 또 더운대로 이게 추울 때는 또 추운대로 이렇게 땀을 잘 흡수해 놓고 배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일차에도 착용을 해봤는데 아 너무 좋아서 또 3일차에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3일차까지 한번 써보고 써본 후기는 또 필드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아, 잘 공이야. 아잘 치셨어요. 보시와잘 맞았다. 나이 소. 수고하셨어요 와, <웃음> 와 이글을 한 자의 뒷모습 지쳐버렸어 괜찮아 화이팅 너무 좋았어요 완전 최고 최고 많이 안찍었어 <시간> 야경 짱 예뻐 와 대박 오 대박 오, 안식으로... 대박이다 오 우와 진심 대박 와 너무 예뻐 그치 언니 와 대박 이거를 기념하며 고생했습니다 우리 여행 그래서 결관는다나왔고 저는 희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이 잘 붙지 습니다 이거가 문제 같습니다. 아. 이거가 진짜 힘들긴 하네요. <목소리>